저는 이진촬영 괜찮아요. 괜찮아가 되는 아요가생겼어요놀찮라요 회사가 요겼고 지금 청담아에놀찮스요어라고 우리 반려견과 함께 재밌게 놀고 뭐 진료받고 행동진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놀러 스토어도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아, 제가 예전에 수의사 할 때부터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뭔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게 되면 거부감도 느껴지고 저도 항상 이거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희 스토어 같은 데서도 세상에 직접 주지 않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절대로 얼굴을 내밀고잘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면 더 우리나라 문화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 홍보사진이 이제 어떻게 쓰일지를 잘 봐야죠 제가 네.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 너 너무 무표정이야 카메라 뒤로 아어 이거다 너이거 이거 원래 세상이그제 시그니처 컷이 이 이거야 거 이거 좋아요 내가 이렇게 이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좋아. 좋아. 어 그, 어 이거 진짜 너무 어 어. 어어 좋아 아 우리 세상에 너가 다 했다 넌 진짜 똑덩이야 내 동생만 도지지야 내가 클럽지세상이라고 네. uh, <목소리> <오케이. 목소리> <목소리>